안녕하세요 여러분 게결전구입니다 갑자기 웬영화냐고요 저도 영화 존나 좋아하고 드라마도 존나 좋아하는데 맨날 게임에서 영화같은거 못올리니까 입큰질거리고 억울해서 어제 보고 온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언맨 1부터 시작해서 모든 mcu의 영화를 다 챙겨본 진성덕후인데 하... 딱 말합니다 일단 존나 재미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 기준 루튼토마토 점수는 97점을 달리고 있고 메타크리틱 점수는 77점을 달성 할 정도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확실하게 시대의 명작이라고 할 만큼 10년간의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종합선물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 시작부분부터 팬들에게 선물을 부여해주는데 그렇다보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본적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초반부가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그동안 밀려온 떡밥을 모조리 쓸어 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아무튼 뭐 맨날 마블이 그렇듯이 이야기 좀 깔고 싸우는 장면인 중간부에 돌입하게 되면 이 영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액션 신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무질 못하겠더라고요. 같이 봤던 친구는 계속 야 어떻게 너무 멋있어 와와와 우와, 우와, 우와. 육성으로 계속 이런 소리 내서 조금 쪽팔릴 정도였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뭐 뻔하지 않습니까? 이야기가 끝나겠죠. 여러 인터뷰에서 루스 연지가 말했듯이 이번 영화는 제목 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영화를 보는 내내 드는 제 생각은 정말 이 영화는 정말 10년을 걸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현재이자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mcu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찬란하게 박수칠 때 떠난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정말 이 영화 하나를 보기 위해서 mcu의 모든 작품을 여태 봐온걸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리즈의 정수이자 마지막 집대성이라 할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단점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시리즈물로 보면 완벽하게 끝을 장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감정이 오고가며 큰 재미를 선사해줬지만 단편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동안 열심히 가공해온 다이아몬드의 약간 기스가 난 기분이랄까 뭔가 2%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찝찝해요 음, 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스포일러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SNS 안 보시는 건 당연하시고 네이버도 보지 마시고요 극장에 도착해도 안심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영화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 야, 야, 이거 개지 않았냐? 라며, 미필적 고의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니 이어폰 지참하시고 노래 크게 틀고 대기하시고 게임도 돌리지 마세요 전체스러운 스포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작품의 참 재미를 정수까지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 전에 나온 시리즈들을 전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 이니까요 정말 두번 다시 이런 수준의 오락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안보신분들은 빨리 보시고 보신분들은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.. 마블 3천만큼 사랑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